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제가 지금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어, 매우 충격적입니다. <웃음> 제목이 이래요. 남편 없는 여성이 더 오래 산다. <웃음>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아, 에이미드 의학부 연구팀이요, 농촌에 거주하는 60에서 84세 노인 3,136명을 대상으로 4년 반 동안 조사한 결과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결과가 뭐냐면 호라비 사망률이 유부남 사망률보다 8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부녀 사망률은요 가부 사망률보다 55%나 더 높아 즉 여성의 경우 남편이 없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 남자들은요 아내가 있어야만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아내분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지 다니쌤. 네, 여성이 더 오래 살잖아요. 네. 얼마나 더 오래 살까요? 제가 한번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남녀 평균 기대 수명 얼마나 될것 같아요? 네, 여든 세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살까지 간다는 거죠. 자, 여성의 기대수명은 86.3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80.3년. 이 통계를 보면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세계 제1의 장수국가가 일본이잖아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평균수명은 87.7세, 남성은 81.6세로 일본 역시 여성이 6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자 이렇게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긴 건요 우리나라와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자 남자는요 아내가 있어야 더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없어야 더 오래 산다는 이 연구 결과에서처럼 여성은요 혼자서도 잘 사십니다 자 그러나 남자는요 아내가 있어야만 오래 살수 있죠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알면 우리 남성도 오래 살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이유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오래 사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호르몬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호르몬은 요 혈압을 낮추거나 또 나쁜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장질환이 적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어, 남녀 모두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아디포네틴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아디포네틴 호르몬은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네,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디포네틴요 지방을 분해해서 또 혈압과 혈당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 호르몬은 지방조직에서 분해되지만 지방조직이, 그러니까 체지방이 증가할수록 이 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 이 아드포니틴의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자, 아드포니틴 호르몬인 분비가 적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네, 비만이 되고요. 제2형 당뇨병 또 대사증후군, 지방간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만이나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요, 는이 아드포니틴 수치가 정상 체중일 때보다 현저히 낮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합병증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성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네. 체지방이 너무 늘어나는 것도 너무 줄어드는 것도 안 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아드포네틴 호르몬은요. 너무 체중이 많거나 또 너무 적어도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 가체중이나 저체중 피하시고요.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중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아드포니틴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 중에서도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같은 무산소 운동 말고, 어, 우리가 이제 걷거나 산책할 때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이아드포니틴 호르몬을 나오는데 더 좋다고 합니다. 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유산소 운동을 10주, 한두달 조금 더된 거죠. 10주간 시행했을 때, 이 아드포네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요, 뭐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적절한 체중, 또 적절한 유산소 운동. 필수입니다. 자, 두 번째. 여성이 오래 사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기초대사가 적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기초대사량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 남성하고 여성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좋을까요? <웃음>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기초대사량이 적다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에너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 기초대사량이 적으면 그만큼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 있잖아요 활성산소가 생기고 또 줄어들기 때문에 장수에 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요 여성이 남성보다 기초대사량이 10% 정도 더 적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산소 소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활성산소 같은 이런 독소 요소가 적은 것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남성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수 있을까요? 자, 남성의 해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너무 격렬하게 해서 이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면 오히려 건강에안 좋다는 거죠.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제 체내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이런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요. 다양한 질병이 생기거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제가 지금 온강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자료입니다. 이표은 뭐냐면 직업별 평균 수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직업군이 가장 오래 살까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아무튼 이제 종교인들은 좀 마음이 편안하셔서 그런지 오래 사시죠. 근데 이분들이 운동을 많이 안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평균 수명이 육십구 세인 직업군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체육인.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열배 수업에 더 많이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다양한 이제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수명이 줄어든 거죠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운동 이제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제 나이 또래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운동을 격렬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생깁니다 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나이에게 맞는 무리하지 않는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 상태 신경을 쓴다입니다. 자,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 왜냐면 하 미혼 남성, 그니까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의 절반 정도, 한 50%죠. 절반 정도의 평균 수명이 67세. 67세 이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일본 평균 수명이 거의 87세 정도 되니까 혼자 사는 남자의 수명이 결혼한 아내가 있는 남자보다 어, 적게는 15년 많게는 20년 정도 수명이 더 짧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의료통계를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어, 남성보다 여성이 의료기관에서 진찰하는 횟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어, 이 말은 즉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많이 신경써서 몸에 좀 약간의 이상만 있어도 바로 어, 병원을 간다는 것이죠. 근데 남성들은 웬만한 것들은 심하게 아프지 않은 참죠 그리고 정말 참지 못할 때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은요 남성에 비해서 술이나 또 담배를 적게 합니다 그죠? 여성은요 남성보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많습니다 거울을 많이 본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이제 얼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여성은 남성과 달리 그런 월경이라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많이 체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성들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여성같이 하면 됩니다 평소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주시하시고요 조금 몸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 참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 담배 줄이시고 또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이 기본이잖아요 또 적절한 운동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해내면 돼요 이걸 이제 습관으로 만들면 여러분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해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해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 남성들도요 건강하게 또 장수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